같이 리로공 하나가 모두를 상비 향해서 모두 뻔요뻔뻗해요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유저님들 때리때리가때리 홍진영입니다! 네, 제 캐릭터로 열심히 랩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랩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진영이가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친구 초대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1단계 내 친구를 프리스타일에 초대한다 2단계 초대받은 친구가 프리스타일에 접속해서 내 초대 코드를 등록한다 3단계 내가 초대받은 친구의 요청을 수락한다 4단계 하지만 친구 초대 선물을 받고 친구와 같이 프리스타일을 플레이하여 추가 선물을 받는다 등록한 친구와 같이 플레이를 하면 아래 혜택을 모두 드리니까요 꼭꼭 친구와 같이 플레이하세요 한가지 더 지금 프리스타일에서는 친구 초대왕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자신과 친구들이 획득한 경험치가 많은 유저분들에게는 레어 아이템과 추천원 친구 등 추가 선물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잊으시면안 돼요! 그럼 오늘도 질프리 하시고요 저는 유저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롱공고